우조어를 <웃음> 어, 제가 가끔 씁니다 아, 영상을 지금 이것을 찍어서 컴퓨터에서 전환을 하는데 이상하게 컴퓨터가 지금 뭔가 고집을 부리고 영상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분노리는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아이고 선명하다 자, 이 한안부터 내가 다시 써드렸어요 한 남자가 다시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제 보통은 생략하는데 또 써드린 이유. 요획 때문입니다. 요획 이쪽으로 꺾여서 일로 나갈 때 약간 그게 어디 볼게요. 요거 요거. 좀 너무 끝이 뾰족하게 나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남자는 이게 좀 좁았었죠. 그리하야 다시 이번에 넓은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낙양. 그 당시에 이제 수도 이름이죠. 쓰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가는 획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잘 아실 거요 이거는 어릴 중자, 뼈가 아직 중간 키가 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 상태다 이런 얘기고 이런 그리는 것을 하나 둘 셋에서 흐름의 삼절의 변화가 나오면 좋습니다. 양자고요, 홍고 이런 이런 획의 변화 잘 보시고 자 이쪽으로 가는 획들이 제일 어려운 획이죠 여에서 일로 갈때이 전번장에서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은 이런거, 이런거. 여기로 가는 순간에 중공이 흐트러지는 현상들이 예, 가끔 발견됐습니다. 또 어디 있었는데? 요거,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번 장에는 조금 더 자, 사진 보세요. <웃음> 카메라가 좀안 좋으신가? 왜 이렇게 희미하죠? <웃음> 제거 보세요. 어, 제게좀 신형입니다. 이게 뭐더라? 갤럭시 S 8 카메라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아유, 개운해요. KT가 싸게 안 사시나? <웃음> 자, 그리고 어 사자, 왕자 이 성자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획, 이쪽으로 가는 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성자,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너무 갑자기 뿔쭉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주셔야 되거든요. 다음 지도지만 참고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자는 어떤 몸뚱아리 몸뚱아리 그래서 율려의 준말인데 율은 한글에서 모음이라면 려는 자음 다른 말로 하면 려라는 것은 물질체, 율은 어떤 정신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의 율려사상 이런 것은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사상을 뜻하는 것일 이 수도 있죠 육 기를 육자는 아들 자자가 뒤집어진 모습이죠. 자식이 출산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바로리 아니라 고기 육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자식을 낳고 살 찌워서 이렇게 매기어서 기르는 모습,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개 자는 다시 이렇게 어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전반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참고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좀 갔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쑥 가면은 아이고 하고 넘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했나 볼까요? 넘어지지 않게 미리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가, 그래서 이 중심선이 여기 있을 때 중심선보다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와 주니까 안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파악을 예민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어, 쪽쪽진도 나가시기 바랍니다.